안녕하세요 블로인포 가영입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졌죠?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환절기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지 않게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카드 뉴스를 다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카드 뉴스 주제는요. 해시그래프였죠? 저희가 제작한 카드 뉴스를 따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도 공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인포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는요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매일 저희의 일상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블로인포 친구 추천해 주시고 쭉 둘러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카드 뉴스 주제는 POW, POS와 더불어 합의 알고리즘 3대장이라고 불리는 DPOS입니다. 먼저 합의 알고리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합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은 왜 필요할까요?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노드가 존재하며 이 노드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노드들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즉, 합의 알고리즘은 거래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방식인데요.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사와 트랜잭션을 블록으로 모아 저장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려진 합의 알고리즘은 POW, POS 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POW는 프로 o r 크의 약어로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죠. POW 방식에서는 채굴기를 이용해 직접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 증명 방식은 느린 속도와 소모되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로 인해 자원 낭비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컴퓨팅 파워 없이도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POS라는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분 증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합의 방식은 해당 코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량에 비례해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더 많이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합의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POW와 POS라는 대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더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Delegated Proof of Stake, DPo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도 불리는 DPoS는 EOS의 개발자인 댄 나리머에 의해 고안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디포스는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투표 결과로 선출된 상위 노드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표자들의 합의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수의 증인들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블록 생성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POW나 POS 방식은 누구든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디포스에서는 투표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되어야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출 노드의 수는 코인들마다 다른데요 대표자의 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홀수로 선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합의가 만약에 갈릴 경우 10대 10, 50대50 등의 동률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포스는 간접 민주주의의 개념과 비슷해서 많이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 앞서 설명드렸던 디포스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POS는 모든 노드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한다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민주주의는 대표자들에 의해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과 절차적 간결성이 있지만 반면 대표자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디포스도 이와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스를 합의 알고리즘으로 채택한 플랫폼에는 대표적으로 이오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쉐어, 스팀, 아크도 디포스를 각자의 플랫폼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포스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증인들이 대리로 모든 합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해 블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POS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합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합의 속도는 곧 빠른 송금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직접 채굴기로 블록을 채굴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소모되는 POW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블록 채굴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겠죠? 디포스의 단점에는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끼리 다수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담합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다뤘던 영상 중에 이오스 b 피 담합 논란 사건이 이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포스는 합의를 대신할 대리인이 존재함으로써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해치고 중앙 집중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공개된 소수의 증인에 대한 DDoS 공격 위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완벽한 형태의 합의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POW, POS, DPOS 그리고 이외의 많은 합의 알고리즘들 중에서 각 플랫폼에 알맞은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과 단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